라 나이트 뭐서야 되죠? 스 <웃음> 네, 아,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어, 코레스턴의 막내 베이스 볼입니다 네, 아, 어, 정말 앞에 가요와 탑을 아주 즐겁게 연주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한번 클래식의 세계를 한번더보러고 합니다 어, 저희 팀의 장점이 굉장히 여러가지의 장르를?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클래식 파트에서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수 있고, 오늘 들려드릴 곡은, 어, 명태라는 거예요. 이 곡은, 어느, 어느 마을 시인,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시인의 안주가 되어진 그 물고기 명태의 이야기를 다룬 아 명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가과 명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지어 대지어 찬물을 얻어 봐도 길이나 대로 우리가 그대로 벗을리내 사랑하는 자들과도 사랑 거리 지로 죽으며 어떤 그 어진 어부의그물에 걸리여 살기 좋던 원산 구경이나 to do my shit. y o o o o o